안녕하세요. 현빈입니다. 음. 이번 여름이 유난히 더웠는데 건강하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저는 드라마 촬영을 하면서 한계절을 정말 바쁘게 보냈는데요. 열심히 일하나보니 눈 깜짝할 사이에 벌써 추석이 되었네요. 대체 휴일까지 한 5일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긴 추석 연휴 동안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그동안 못 만났던 친인척분들과 확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. 음.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영화 안에 오셔서 영화 협상 관람하시면 더욱더 즐거운 추석이 되실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하나 더 10월에 곧 개봉하는 영화 창골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. 그럼 즐거운 한가위 보내세요. 지금까지 현빈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